그러면 좀 중간에 피드백 한번 드리고 갈게요. 나중에 쌓이면 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처음에 우리 봤던 거, 그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적어놓은 거 봤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입이 닳도록. 그쵸? 예. 네.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추상화 시켜가지고 패턴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그 다음에, 음, 수등서도뭐그 나눈 것들을 붙이는 거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반화시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을 사고라는 개념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0 1인데 사실 이게 이래. 이게 아무리 그게, 어, 예를 들면은 이럴 거야, 이럴 거얘기들고 텍스트북에 배웠어도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가슴에 아마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책을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처음에 이걸 보시고 아까 동진이 이런 얘기 하셨죠 이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예, 좋죠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쨌든 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텍스트로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 근데 실제 코딩을 해보고 작업을 해보고 디버깅을 해보고 여기저기 매를 맞아보고 수업률을 내다보면 가슴속에 다시 확 와닿거든요 그런 반복적인 학습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제가 잠깐 화면 하나 잠깐만 공유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지금 위키백과에서 컴퓨테이션 띵킹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치면은 나와요.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치게 되면은 어떻게 코딩을 하면 좋냐, 어떻게 그라서프를 하면 좋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요기 프린스프이기 때문에 이 프린스프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쭉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텝들이야 일반적인 스텝들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어떤 프라블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추상화 시켜야겠죠 네, 패턴화 시켜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그 동지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를 만들 거야 뭔가를 만든다 하면 그 아웃풋 상상을 하던 아니그 문제가 뭔지만 기술을 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자료의 리소스들을 머릿속에 일단 추상화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이 프로블럼들을 스몰러 파츠. 이건 이 키워드는 항상 여러분 서치해 보분 나올 거야. How to decompose the problem down into smaller parts라고 이제 항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쪼개는 힘이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되게 많이 암목적이요 우리 이것 좀 할까면 하 머릿속에서 어,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나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사각형 건물 한번 올려볼까? 여기서 이런 도형 만들어볼까? 되게 안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죠.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안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명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바꾼다 라고만 봐도 진짜 60, 80%를 먹고 들어가. 예. 네. 명시에서 안목, 그러니까 안목에서 명시로 가는 거라는 거지. 그거의 가장 큰 이행이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 문제를 나누는 거, 작은 파트. 이 작은 파트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우리가 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네. 그럼 중간 나눠봐요 이렇게 그쵸? 중간 나눠, 대충 내가 우리가 뭐 해야 될게 나오지 이것도 또 쪼개 또 쪼개 계속 쪼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단위로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나와요 요거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짜든 그라소포를 짜든 뭘 하던 어쨌든 이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된세상이다말이야 완벽한 세상이에요. 나중에 프로그래밍 제가 좀더저 깊게 설명해드릴 이야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기일기 함수들을 대장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제인데 완벽한 세상으로 전제를 하고 인풋과 아웃풋은 항상 완벽하다는 전제하로 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쪽에 들어가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쪽에 들어가는 거야. 이 행위를 하고 이 사고를 하고 이, 사, 이, 이 관점으로 디자인을 바라보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그라스포를 쓰고 코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 왜냐면 이거를 설명하고 이걸 장착했으면은 다른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뭐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 나눴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아, 프로그래머링 랭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반복 그죠 반복적이고 심 y m 레 o l i c r e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if else then 이런 것들 이제 반복, 비교와 반복 이제게 항상 얘기했죠. 프로그래밍은 뭐다? 비교와 비교하니까 이제 논리 구조가 들어가고 반복하니까 어떤 계속 그 시퀀스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야 비교와 반복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의 딥킹. Thinking. 알고리즘의 딥킹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퀀스예요. 시리즈의 시퀀스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순차가 있는 거. 야 알고리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이런 알고리즘 썼는데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면은 순차. 있는 차등이 있는 거야.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이 스몰로 파트를 쪼갠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거야. 처음이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이거 했으면 여기 건너뛰어서 여기서 가세요. 이런 순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차가 이, 있는 것들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봐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시퀀스를 디자인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아이덴티파이하고, 어널라이징하고 쭉쭉쭉 가면서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보이시죠? 제널라이즈 한다는 거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로블룸으로 투니까. 상해서 한다는 거지 제가 어저께 저번에 계속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개념 설명 할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처음에는 특화된 걸로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마치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그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처럼 함수라든지 디자인 프로블륨이 생기면 어 이거 뭘까 한번 풀어볼까 해서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짜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예, 저도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회사에서 일을 받았을 때학생들도 질문을 받을 때그 질문을 먼저 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 시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핵심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미디움 페이지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랩처 할때 컴퓨테이션 띵킹이 아니라 디자인 띵킹은 또 뭘까? 디자이너들에게 특별히 어떤 디자이너냐면 은바이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면 좋을까? 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거 비디오 소개를 KICTT에서 다섯 번만 넘게 해드렸을거예요 아마 한번 정도 봐 보셨으면 무슨 얘기 인지다알 거예요 예. 네.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커시천이거든요 가끔가다 이, 얘기해, 이 얘기를 해요. 막 우리가 프로블럼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 하니까 어떤 경력이 많으신 디자이너가 디자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정의를 다다른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계속 시, 시퀀스의 흐름을 갖고 가려면 일단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됩니다. 도착점이. 그거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이동하잖아 어디로 갈지 알아야 내가 이동하거든. 이두 개의 저기가 없으면 이, 이 명제는 시작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정 문제, 디자인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이 레벨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명시적인,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퀘션을 보는 거야. 아니면 하이파타시스를 보던지. 그쵸? 아니면 나의 어떤 이나지네이션 상상하는 어떤 그걸로 보던지.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의 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드리븐, 한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굉장히 상의 레벨입니다. 문제를 사실 제가 학생분들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뒤랑 연결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인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좀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사양의 레벨로 내가 뭘뭐 할지를 이제 명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리즘 작성해보면 이제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성이 안 돼요. 저쪽 갔다 여기 갔다 전체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안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치고 들어야 되고 바깥의 문제를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안쪽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 이제 가이드 인이냐필라소키야 여기 써 있죠? 어프로치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면 폴리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어 중앙집권으로 가면서 약간 오브제 오리엔티드하긴갈수 없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 네모난 동그라미못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이게, 이게 다 이렇게 반대예요 내가 탑다운 어프로치 쓰면서 바텀업을 쓸수는 없어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쓰면서 파셜한 파슈 어프, 어프로치를 쓸수 없어 당연하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대척점에 있는 거야 얼티맵 같은 경우는 베스트를 찾아내는 거야 베스트는 하나,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옵티멀은 우리가 뭔가 베스트인지 몰라 최적의 해만 알 수가, 알 수가 있어 이 정도는 최적으로 보자 요 이런 벌시스 이런 단계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부분. 제가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비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준이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큰 하이 레벨로 생각을 해 두고 그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과연 이그래스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건데 여기 커맨드에다가 커맨드에다가 서클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서클 C I L C L 이 -E. 엔터 치면 보세요 지금 뭐 d 포 f o r 은 이건 타입이고 그다음에 vertical two point three point tangent around curve fit point 라고 나오죠? 이게 각각 이 서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야. 예, 네. 이 기하학적으로. 일단은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p 클릭해볼까요? 3p? 그 다음에 클릭, 지금 첫 번째 좀 달라야죠 요 아무거나 줘보세요 아무거나 딱 줘보세요 두 번째 좀 줘보세요 에? 세 번째 좀 줘보세요 클릭, 에? 됐죠? 자, 지금 뭐한 거냐면 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어, 서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3p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풋은 3개였어 명시적으로 봐야 돼요 암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은 뭐야? 서클이겠죠 그럼, 서클이 갖고 있는 정보는 중심점과 레디우스예요 그럼, 이거 지고 우린 다른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익스트루전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뭐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각도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 공리들이 있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 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너를 모르거나,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문법을 모를 경우에는 코딩 하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코드가 만들기 힘들겠지. 일단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지. 이건 마치 뭐냐면, 단어야, 단어 같은 개념이에요. 단어. 예. 네. 우리가 단어를 모르는데, 1형식, 2형식 문장, 문법을 안다고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게, 이러한 어떤 단어들과 소소한 액션들. 그러니까 이런 그 결과물들에 대한,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명령어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 문법 외우듯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좀 길게 설명해 주셨고 다음엔 뭐 설명해 주셨나요? 그래스오퍼에서 if-else 쓰는 법 음.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 제가 딱히 드릴 피드백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if-else 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그 논리의 붕기기 때문에 어 우리 보세요 약간 제가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한 문제가 하나 있어 요 정말 단순한 문제 그냥 집어넣잖아요 더하기 빼기 라든지 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 네, 아주 단순한 문제 근데 어떤 함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애들을 뭐 100개 1000개 만 개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3개 4개의 어떤 복잡한 그 시주가 날줄 연결해 가지고 컨디션을 걸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요 결국엔 뭐냐 얘는 인풋이고 얘는 아웃풋이야 우린 요것만 알면 돼그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알고리즘을 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런 논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거지. 거기서 EF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API야. 누군가 만들어 놓은 API를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연결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컴퓨테이션 지원 매트리를 몰라도 이거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땅 짚고 형치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완전 내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건축 디자이너, 건축자에서 내가 맡겼어. 근데 오 여기서 이거 누니까 뭐가 아웃풋이 나오네? 그 건축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또 다른 랍핑을한 거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펑션들도 레이어들이 있고 이 레이어들에 맞춰서 데이터 흐름들을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흐름들을 그할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if else 항상 프로그래밍은 이제 명시적으로 나누면 if else로 논리 분기를 잡는다 너무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동일한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걸볼게 아니라 동준님이 이거 어, 어떻게 만들어는지그 브렉다운 해보세요. 자 처음에 라인 그렸죠 이렇게 했고 라인을 그렸죠. 예. 네. 흐름이야. 라인을 그린 이유가 사실은 포인트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그린 거죠. 근데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하냐면은 넌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서 끄집어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디, 이게 그 콜루전 디텍션 할때 항상 원을 쓰는 이유가 원은 어디를 갖다 대나 항상 부딪히는 게 똑같아요. 네. 사각형이었으면 고려를 해야 돼. 밑에 부딪혔냐 여기 부딪혔냐. 근데 구는 되게 쉬워요. 가장 코스트가 제일 적게 먹어. 피직스엔진 테스트 할 때.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문제만 좀 볼게요. 나머지 여기서 여러분들 기술한 거다 뭐냐면 되게 다 디터미스틱 한 거예요. 그냥 인풋과 동시에 아웃풋을 알아, 우리는. 그쵸? 명확하잖아. 포인트 집어넣고, 그러니까 라인 집어넣고, 라인은 집어넣는 순간, 나 열등분 할 거라는 순간 이 값은 정해진 거예요. 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선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되게 리니어 하잖아. 디터미스틱 하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게 약간 런 리니어 하죠. 예, 만약에 이런 커브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 약간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커브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커브. 자, 이거 커 여기 한 지점을 딱 자르면 이 지점은 이점에 정확한 우리가 그 커브의 값을알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라인을 그릴 때도 이거 줌에서 이거 딱. 라인을 잘라줘. 나 지금 봤어. 프리엔드 할 때마다 이게 수많은 각들로 이어져도 있거든요 포토샵에서 이거 스크린 캡처 한번 해보세요. 각각각으로 연결돼. 결국에는 그냥 자잘한 라인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쵸?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를 기술할 수 있는 수식만 있으면은, 수식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아웃풋을 받아낸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이제 이거 나오면 항상 그 보여드린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이진 모션 인터플레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내가 어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1을 찔러 놓으면 1이 나오겠죠 만약에 2를 찔러 놓으면 2가 나오겠죠 리니어 하니까 그렇죠이참수 보면은 이런 거 같은 이런 거는 뭐 되게 명시적 되게 단단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버튼 클릭한 버튼이 제 마우스 보세요. 뭐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빨리 오거나 아니면 클릭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일라스틱함 약간 이런 탄성이 있는 움직임들 만들어 낼때 주로 쓰는 이제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동일해요. 얘만 가져와 볼까요? 예. 이징 아웃 익스폰시너 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다 노말라이즈 벨류로 써요, 다 노말라이즈된 스페이스니까 1이겠죠, 0부터. 1. 그럼 이것도 똥을 동일하겠죠. 찔러 몇시야 지금 0 5, 3 정도 찍었는데 0.5가 나왔죠. 0 2 5 정도 찍었는데 0.5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커브들을 넣으면서 이 커브 자체가 넌리니어한 인터폴레이션 값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함수인 거야. 이해되시나? 이렇게 찔렀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찔렀을 때 거의 비슷한 값들이 나오겠죠. 사실은 그베지어 커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핸들러 하나 있었죠. 핸들러로 커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뭐신러닝 같은 게 경우에 수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랄까 함, 그러니까 함수죠 이것도 하나의 함수를 디자인 쪽 디자인의 요구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능력과 사용하는 능력들은 되게 디터미스틱하고 리니어한 프라블럼들 외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g r a s h o p e r 라는 플러그인 어떻게 보면은 라이노의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라이노 명령어들을 컴포넌트로 시각화시켜서 그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어떤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좀 설명해 주셨고 그것들 어떻게 조합해서 쓸수 있냐라는 예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예제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딱하나도 제가 여러분한테 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국, 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리틱 같은 것들 나가거나 이제 리뷰를 하러 갈때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프로세스를 쭉 보면 그러니까 결과물도 결과물인데 그 과정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궁금하잖아 상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썼다는데 궁금하잖아요 전 과정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컴퓨터 과정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준님께서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아이 사람이 이런 것들 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구나 이 프로세스를 거쳤구나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단순하게 오이 신기한 거 만들어졌어 야 신기하지 이거 슬라이드 바뀌니까 막 움직인다 제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 때문에 단순한 계집 하나를 만들어도 그 필라소피가 녹아 있으면 그게 컴퓨테이셔하는 어프로치예요. 예. 네. 소프트웨어는 그냥 거둘 뿐. 사고가 그러하다면, 프로세스 과정이 그러하다면, 이제,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볼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문제를 나누고, 명시적으로 나누고,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논리 흐름을, 논리 흐름을 제어한다는 건 비교와 반복, 판단이 들어간, 거, 들어간다는 거거든. 액션에 맞춰가지고. 내가 디자인 인터벤션을 줬을 경우에, 결과물에 맞춰 내가 이걸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야. 디자인 그러면서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게 나와 있다. 결국, 과정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의 흐름이 나와 있고요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초기에 어떤, 어떻게 보면 그라소퍼의 이 플로우들이 데이터들을 어떤 형식으로 매니플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비주얼 차트로 보면 좋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은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들도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하면 이, 이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아까 로프트하게 되면 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면에 대한 모든 가공도 할수 있겠죠. 점이 있으면 점에 대한 가공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즉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고 뭐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과정을 보면. 왜, 왜 그럴까요? 왜? 왜그 과정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 흐름들을 제어하고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물은 결과물이고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질문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 이 과정을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보면 결국에는 초기에 내가 준 어떤 환경들에서 내가 셋업을 룰을 줄거 아니야 환경도 주고 결국 뭐냐면 관계성이야 위계질서고 커진 이펙트 데이터들이 어떤 식의 가공을 거칠 건지 아까 봤죠?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그순차를 가지고 논리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다 커진 이펙트예요 그렇죠 관계성이 있고 릴레이션쉽이 있고 하이어라키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즈가날 줄로 논리라는 그수동 위에다가 다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예제는 다양하지만 그 관점으로 보면 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아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 하고 싶었구나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 고왜 이렇게 했는데 왜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유의미할까 테크니클리 그러니까 이게 밸리게이트한 어프로치인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건 사실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디자인은 정답이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 그 랭귀지 그 언어 그 세계 안에서의 어떤 불협화음 즉 논리의 비약만 없으면 그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디자인적 어프로치와 사이언티픽 어프로치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었죠 디자인적 어프로치는 뭐 자기가 디자인을 하겠다니까 그런 형식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어떤 빙이 돼서 그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테크니컬한 어프로치 지금 설명한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들 사이언티픽 리서치 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 더 좋은 거 없을까? 이게 그디자인을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왜 적용했는지,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더 좋은 건 없는지,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어베리오블한지 같은 것들을 알수 있다. 예. 네. 그런 개념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내냐, 그것들에 대한 비주얼 차트, 시각 차트, 이런 것들이라고 조금 볼수 있고,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다뤄내는 것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좀 궁금이 저는 이렇게 몇년 동안 이렇게 딥디킹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왜어렵나 하면 이게 과거의 사람이 그러니까 디자인하던 어떤 역사적을 경험하지 못한 기회거든요. 이런 게 사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없었어. 과거에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어. 디자인 디자인이 되는 어떤 하나의 행위와 어떤 암축 함축, 축적인 그런 사고 체계들을 코드화 시킨다 글로 남긴다. 글로 남기는 게 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에 맞춰가지고 논리적인 아웃풋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대한 디자인이 디자인 역사를 봐보세요. 아주 고대시대부터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이게 정말 그 패러다임이 맞다면 정말 그 디자인의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지금은 모르겠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디자인하는 트레디셔널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좀 사고하는 방식들을 좀 고민하고 디자인을 기술하는 방식들 글, 글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코드화 시키는 것들 컴퓨테이션을 사고당한 거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주변한테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자기,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내 졸업작품 한다고 왔어 시다로 쓰기로 했어 너 이거 해줘 이거 잘라줘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저는 수정을 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건 저렇게. 논리 분기들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을 말로 내가 설득할 수 있으면 다 코드화 할수 있다. 복잡하고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박스형 계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컴퓨테이션 사고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볼수 있다.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